Next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하나원 QK리그원 2021 인천유나이티드와 강원FC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 중계방송은 s k 브로드밴드 l g 엘로비존 북인천방송, NIB 남인천방송이 공동제작해서 보내드리는 생중계방송입니다. 자 그러면 은 오늘 경기 이제 선발 라인업 어떤 선수들이 나왔을지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